혈성혈관염은청피반 자반, 그리고 괴산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괴산의 증상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청피반과 자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청피반은 섬유소 혈전이 혈관벽에 쌓여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울긋불긋한 혈관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점, 선, 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 자반은 혈관에 염증이 생겨 피부쪽으로 출혈이 발생한 건데요. 이두 가지 증상을 구분할 수 있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손으로 청비반이 나타난 부위를 문질러 마찰을 일으키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 문제가 해소되면서 증상이 잠깐 옅어지는데요. 자반은 아무리 누르거나 문지르더라도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청비반만 있을 때나 자반 그리고 괴산까지 있을 때의 치료 및 생활 달리 방법이 다릅니다. 환자분의 증상 특성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비반성 혈관형 치료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